아이랜드 아이블랭크 인터뷰 본 영상은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심층 분석을 위한 인터뷰 영상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는 다니엘 박성훈 변이주 양정원 이건우 이영빈입니다 파트 1 소개 나의 이름은 다니엘이다 박성훈입니다 나의 이름은 의주이다. 나의 이름은 양정원이다. 이건우이다. 이영빈이다.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사슴이다. 음, 음, 펭귄? 나무늘보다. 나를 동물에 비유한다면 원숭이이다. 물개이다. 라마이다. 눈이 좀 커가지고.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벌레이다. 사람이다. 제가 실패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나에게 신뢰를 있는 것이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 파리입니다 귀에 한번 들어갈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나는 최근에 음..뭐가 있을까 빨간 속옷을 샀다 옷이랑 신발을 샀다 여기 아일랜드 오려고 샀습니다 <웃음> 내 성격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굿이다 신중한, 신중하다 나 스스로에게 별명을 지어준다면 얼음소년입니다 튼튼히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명이어 가지고 젊은 콩입니다. 영 빈이기 때문에. 네. 파트 2. 상황. 내가 마법사라면 순간 이동을 하고 싶다.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싶다. 그거 할수 있으면 정말. 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를 심어주고 싶다.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고 다니고 싶습니다. 가족을 보고 싶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선물을 준다면 문화상품권을 줄 것이다. 나의 소나트를 줄 것이다. 음... 마음을 줄 것이다. 파트 3. 음악 가장 좋아하는 동, 동요요? <웃음> 없습니다. 응, 동요. 공세마리이다. 아빠 힘내세요 입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턴지자이다. 아기상어이다. 동요? 가장 좋아하는 동요는 당근송이다. 나를 대표하는 노래를 한곡 선택한다면? 브로큰 레코드이다. 널리 피하는 노래를 딘 선배님의 아, 아티스트 딘아 님의 인스타그램이다. 파미션이다. 나는 10년 후에 훌륭한 아티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글로벌 아이돌로서 성공한 보이그룹의 일원이 될것 같다. 월드 와이드 한 아티스트가 될것 같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있는 아티스트가 될것 같다. 월드 클래스 아티스트가 될것 같습니다. 승을 살이될것 같다. 이상으로 아이랜드 지원자들의 아이블링크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Mnet 아이랜드에서 지원자 23일을 함께 지켜보세요.